자 NDS 솔로 를 써서 어, 좀더 이제 다른 인포메이션을 주는 이제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TV 영상을 4개 이제 했는데 아예 어, 우리 뭐여직은 이제 답을 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문구를 써놨네요 예, 아이 어, 구성을 보면 제가 이제 요거 잠깐 돌려 보겠습니다 아이 어, 뒤쪽에 에, nds 솔로가 들어가 있구요 아, 모니터에 그냥 hdmi 케이블 그리고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돼서 어, 메인 쪽으로 저 안쪽으로 에, 사무실 안쪽으로 이렇게 랜선한 가닥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제 노트북에서 어, 영상을 여기다가 뭘 뿌릴 것인지 뭐 열화상이든 여러 뭐든 여러가지 정보를 뿌릴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NJS 솔로를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NJS 솔로의 응용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